근데 그렇죠? 나는 우리 이사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좀 쇼킹해요, 지금 계속. 왜냐면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몰랐지만 새벽 예배에서 이제 우리 그 목사님 무슨 얘기 했냐면은, 어,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게 많아지고 경험이 쌓이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가 된다. 음... <웃음> 그잖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입담이 둥글어져. 근데 이게 왜냐하면 본인 목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늘어놓으면 잔소리꾼 되는데, 음...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 잘하는 사람이 강사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면 이분이 사실 지금 총각이시잖아요. 네네. 아, 총각이요? 총각이에 총각. 아파트가 있는 총각. 이요 아니, 지방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제그 경험에 있어서 <웃음> 네. 결혼해서 네. 애도 좀 낳고 그래야지 네. 상대방 입장이 보이고. 네. 근데, 근데 어떻게, 사실 이 젊은 나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이걸 알고 있는 거죠. 많은 영업인들이 그그 그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먹고 사는 거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 해줘야 되잖아요. 네. 고객이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고객 마음을 읽고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아까 네. SNS 보면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올리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음. 그래 항상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시고 하실 때뭐 항상 고객 입장으로 생각하신 거아니요그걸 그렇죠. 음. 음. 누가 가르쳐줘요? 이거는 부딪혀야 아는 것 같아요. 음. 아. 저도 아. 조직 사업도 그렇고 영업도 그렇고 부딪히면서. 그 실패값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처음부터 알았던 것들이 아니라 또 처음에 SNS 영업했던 거 보게 되면 저도 막 부르셔 올리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 아니구나 라는 방향성을 인지하고 나서 이제 어, 어떻게 하면 내가 잘될수 있을까 계속 생각의 생각을 거듭해서 방법이 나온 거예든요 끊임없이 네. 고민하고, 어, 생각하고, 그렇죠. 깨져보고, 부 아, 네. 그러니까 저는 부끄럽네. 네, 네. 저는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절대로. 나, 나도 참 네. 브로셔 많이 올리고. <웃음> <웃음> 우리 안주현 이사님이 그 SNS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음. 저는 이제 같은 사내에서, 음. 근처에서 멀리서 지켜본 것 중에 좀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부터 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게 있는데, 이분이 늘 메모를 하세요. 음... 근데 이 메모를 강의를 들을 때나 교육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때는 당연히 하고 어디 남들이 다 놀고 있는 행사장을 갔거나 음... 길거리에서나 음... 그냥 상황과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항상 메모를 하는데 음... 그 메모가 습관이 될 어떤 이유가 있다던가 음... 아니면 그 메모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 이유가 너무 궁금했요 무슨 메모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그때 생각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고객들과의 사소한 약속 같은 거 하나 하나도 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예. 이제 메모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다이어리로 메모했었는데 지금 이제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저한테 보내는 카카오톡에 24시간 내내 그냥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항상 메모를 해 두고 아 내가 나한테 보내는구나. 그렇죠. 네. 오.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항상 일일 마감을 혼자 하는 거죠, 이제. 음. 어, 어떤걸 메모했었지 하고 아. 쭉 적어서 한글 파일에 제가 거의 분량이 한 15페이지 될 거예요. 해야 될 일들과 뭐 그때그때 그때 아이디어 생각난 것들 쭉 정리한 것들이 다음 날아침이 되면은 이제 저희 이제 직원분들과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매일매일 이제 해야 될 일을 수행을 하는 거죠. 나도, 나도, 어, 아, 나도, 나도 그러고 있거든. 어, 저도, 그러니까, 네, 나를 같이 이렇게, 나를 같이. 그니까,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제가 뭐 아, 성공한 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 뭔가 대단한 게 있던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그 사소한 거를 챙기느냐, 놓치느냐 그 차이가 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소한 네. 거를 챙겨서 꾸준하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아, 가장 성공에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어, 생각해요. 카카오톡 뭐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PC버전하고 다 쓰고 계시죠? 그러면 네네. 좋은 게. 핸드폰 에 했던 게 PC 하고 연동이 맞아요. 되기 때문에 정말 네, 하죠 조금 더 다른 저는 이제 네이버 메모장 을습니다 아 아, 네이버 메모장을 쓰는 게 카카오톡은 이, 이, 이, 네. 번갈아가 다른 PC에서 하게 되면 막음 로그인하기 힘든데 네이버는 네이버만 로그인하면 되니까 음 그래서 저는 네이버 메모장 음꾹 눌러갖고 고기 던져가지고 많이 쓰는데 음 여러분들 자기 나름대로왜 메모장이 있을 거예요. 뭐 에버로트도 네. 있고, 그렇죠. 카카오톡도 있고, 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또 우리 박사님에 대해서 제가 언급해드리면, 그 우리 그, 전 사실 죄송합니다. 아직 네네. 구독을 안해고못 아, 봤는데, 네네. 그 영업스쿨 현재 동영상 몇개올라가 있어요? 아, 45개. 네, 5개 저는 네. 3년 동안 지금 열심히 했는데도 한 이제 190개인데, 아... 김혁 박사님 2800개죠. 아... 네. 이거은몇 개야? 내원를 방송으로요. <웃음> 내가 바로 그렇다고 하면 나래코 편집해 온 일도 없고 무슨 뭐 그냥 그냥 내버려 방송으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해야 되는데. 맨날 아 박선이 거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인간이 가능한 건나 이게. 뭐한걸 <웃음> 네, 아니, 방송하린이 아니라 미백백개 아니, 세보셀 세 아, 세 아, 수도 없어. 비공개가 아 3000개. 비공개가 아. 대부 아 <웃음> 완전 자산이네요. 그냥 본인만의 플랫폼 완전. 예 네, 그냥 어뭐 죄송해요. 뭐 그냥 저는 그냥 막 해요. <웃음> 유튜브를 뭐 그냥 편하게 SNS처럼 하는 스타일인데 뭐 보실 사람 보시고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막 해요. 어 무슨 뭐 영업을 위해서 한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냥 유튜브 시작한 게 제가 생각하는 거 노하우를 막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인연이 돼서 영업을 신도 시작이 된 거고 보고 계시는 거죠.